1분기 분양시장에서 미분양 물량이 속출한 가운데 2분기 분양시장이 본격화했다. 4, 6월이 시기적 성수기인데다가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1분기와 달리 다소 활발한 거래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만 7,710가구 수준이던 전국 미분양 물량은 올해 2월 말 기준 2만 5,254가구로 42% 늘었다. 미분양 물량은 주로 지방에서 발생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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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분양 당시에는 7억 4,400만 8억 6,300만원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를 적용했지만 이번 공동구매 이벤트를 통해 분양가를 5억 9,900만 7억 6,200만원으로 낮췄다. 분양가가 1억원에서 1억, 1억 4천만원가량 더 낮아진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쏟아지는 공급폭탄의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대구에서는 계약을 해지한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등장했다. 대구 달서구 본동에 분양한 달서 롯데켓을 센트럴스카이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금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주는 특약해지금을 적용했다. 특약해지금은 계약해지가 진행되더라도 계약해지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올해 1월 분양한 아파트인 이 단지는 분양 당시 평균 청약경쟁률 0.12 대 1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에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 대구 아파트 분양 단지가 줄줄이 청약합니다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며 시장 분위기가 냉랭해진 상황에서 고분양가의 공급 부담물량까지 겹쳐 수요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분양 시장에 냉각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공급된 대구 아파트 단지는 모두 청약입니다를 기록했다. 지난달 공급된 대구 수성구 시지라운 프라이빗은 지난달 28에서 31일 207가구를 모집했지만 1, 2순위에서 총 103건의 접수를 받는데 그쳤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규제를 받지 않는 후분양 단지로 높은 분양가가 형성된 데다 시장 침체 분위기와 맞물려 수요자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지난달 동부건설이 대구에 공급한 수성 센트레빌 어반포레의 경우 총 308가구를 모집하는데 33명만이 신청했다. 어반포레의 전용 84 분양가는 최고 억 4,40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신축 대비 비싼 점이 청양미달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대형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들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초 롯데건설이 분양한 대구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와 대우건설이 분양한 달서 프루지우 시그니처 역시 청양미달을 기록했다. 롯데건설의 경우 알겠지. 계약해지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를 돌려주는 계약금 안심보장제까지 도입하며 실수요자를 유인했지만 흥행에 실패했다.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시세가 조정이 되고 있다 해도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건축자재가 오르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낮추기는 힘들다. 나중에 할인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가를 처음부터 낮추지는 않을 것. 이라며 수요자들이 심리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짚었다. 국토교통부의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미분양 주택은 4,561가구로 전달 3,678가구 과비교해 24.0% 늘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중공 후 미분양 물량도 123가구를 기록했다. 매매 시장도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하락세를 그리며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부동산원의 3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지난주와 비교해 마이너스 0.15%를 기록해 20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대거 예고돼 있어 과거 2007에서 2009년 공급 폭탄으로 발생한 미분양 무덤이 고스란히 재현될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부동산 1 1 4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 17,204가구에서 올해와 내년 각각 28,40가구 34,345가구로 증가할 예정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매매 가격과 분양가가 모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공급까지 계속 이뤄지다 보니 수요자들도 피로도가 많이 쌓인 상황. 이러며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미분양 현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구 지역의 냉각된 분위기가 심화될 경우 주변 지역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인만 소장은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대구 미분양 무덤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며, 이렇게 되면 침체된 분위기가 부산 등 주변 지역으로 번질 수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